할렐루야 대체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진리가 있었는데 율법을 주시면 율법대로 백성들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율법의 능력을 확 바꿔버렸어요. 진리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자체가 힘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세상을 밝게 대, 죄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것 같았는데 대체하지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축소시키며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죄는 점점 더 가중되고 온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모든 영혼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나를 어두운 세상으로, 어두운 곳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몰래몰래 숨게 만들고요. 그게 죄의 능력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죄가 되면, 죄인이 되면, 내 안에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나 영적인 능력이 확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기능이나 인간적인 재미나 인간의 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돼요.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려는 말씀의 능력, 율법이나 진리의 빛이 너무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어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쇠기야, 경이기야. 들어도 들었다, 한쪽 길을 들었다, 한쪽 길이 홀라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꺾으시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땅 쪽에 파묻어서 파묻혀 살게 하고 암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한번 건들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등불 노릇을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할렐루야 예.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영혼을 버려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빨 치아 이거 하나만 가을 때도 소리 지르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수준이 안돼 왜? 육체 기능이 육체의 정력이 육체의 강함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거다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나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이 꿈꾸는 자가 누구냐? 죄인들이야. 파리세인 사두개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꿈을 꾸는 범죄자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땅에 오시고, 일반적으로 성장하시다가, 이제 공생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실 기간이 추워졌어요. 3년 반 정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3년 안에 세계적인 전도자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자또 제자훈련 성경이 박식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땡겨서1 2 명을 만들어 놓고 병 고치게 하고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전도자 훈련시키고 능력 행하는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겁하고 도로고추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12명을 선택을 해서 끝까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냥 훈련이 아니라 능력받는 쪽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죄에 매 있는 우리에게 죄의 속박을 푸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죄를 막 꾸짖고 사람 속에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주제 교만 이런 것들을 사람 대하듯이 막 인격 있는 것처럼 막 꾸짖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리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릎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에 찬성으로 냅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자, 메시아의 시대가 왔어요. 요즘 겨울이 됐는데도 도대체 눈도 안 오고. 여러분, 지금 호주에, 서울에, 서울 지역이 얼마나 넘습니까? 서울 지역에, 서울의 동서남북, 사방팔방, 경계선, 제가 다 알아요. 구석구석 다 알아요. 서울에서, 서울 인천에서 몇십 년 사니까 구석구석 동네에 뭐가 있는지, 무슨 도로, 어디, 여기는 그냥, 어. 일방통행이다. 여기는 돌아가야 된다. 내가 서울 가면 사모님이 다른 분들하고 서울 갈때 하고 나하고 서울 가면 요리쪼리 그냥 쥐의 주의 자식처럼 잘 빠져 나갑니다. 안 웃으신 분들은 뭔 소린지 잘 모르실 거야. 쥐의 자식이 뭐예요? 주새끼. 쥐의 자식들처럼 싹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빡빡, 여기서는 1차로에 붙어야 되고, 여기서는 3차로에 붙어야 되고, 여기서는 각 길에 가까운 4차로에 붙어야 되고. 대도 뒤에, 대 받으면 내가 왜들는지못듣겠네 대도 뒤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를 안쓸 수가 없어요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또 옆으로 셀까봐 두려워서 잘 기억해 놓다가 내가 옆으로 세우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아, 어떤 분이 나이가 들었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어. 80이 되었어. 이제 90이 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보는 거야. 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아들다. 발음 좀 이상하죠, 이제? <웃음> 너 나이가 몇, 몇 살이니? 50이요. 쉬운 다섯이요. 그래, 아이고. 갈때차 차 조심해라. 가려고 하니까 또 아, 아들아 네 나이가 몇 살이냐 55이요 그래 갈때 조심하고 왔다 갈때 조심하고 그래 잘 가라 그리고 또가가지고방 안에 있을 때부터 대화를 시작하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나이가 몇 살이지? 55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래. 이 문둥이자수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한번 더 물어봐서 차탈때 아들아 너몇 살이냐? 아 진짜 쉬운 다섯이 아니까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려고 할때 잠깐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아 진짜 시원 다섯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있어요 목양 저 저기에서 꼭지야 아이고 꼭지 목사님 요새미 결혼했어 했어요. 얼마 안됐어요. 또 화장실 갔다오니까 요셉이 결혼 언제 했어? 몇년 전에 했어요. 또나올라니까 요셉이 결혼 했어? 했다니까요. 애는 있어? 애가 셋이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국 제가 목사님 되었어 목사님 또 하다가 심심하면 요셉이 결혼 언제 하냐 <웃음> 아유 몇년 전에 애가 셋이라고 몇번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랬냐 또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싸우고 나서 또와 근데 요새이 애가 몇 자라고 셋이요 셋셋셋 셋, 셋. 그거 똑같아요. 하도 물어보니까 자식은 세번 이상 물어보면 손길을 내요. 지금 내가 그런다니까? 야, 자 무슨 일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번 이야기해요? 또 다시. 또, 야, 어때? 그건 어차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인그 자식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너가 세살때 아빠 저건 뭐야 어 산이야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저건 뭐야 어 산이야 아빠 저건봐야? 산이라니까 계속 저건 뭐냐고 열 번도 써보도더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똑같은 말을 계속 아들이 세 살짜리 두 살짜리 애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주면서도 이뻐가지고 어, 산이야 집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식놈의 새끼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쉬운 다섯이라니까요! 육십이라니까? 세 번만 물어보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나중에 자식이 철들어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챙기려고 러면 부모님이 안 계셔. 돌아가시고. 응? 그런다니까, 우리 인생이야. 응? 이거 다 결국에는 뭐예요? 죄성이요 죄성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개시의 영인을 부어서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해도 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제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된 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게 된 나는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시작은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기름 부은 목적은 예수님의 앞날을 6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된 종이란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호주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호주에 산불이 붙었는데, 산에 불이 많은데, 온도가 여름 온도가 보통 50도, 50도 45도에서 50도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막 11월 달에 갔다 왔나, 내가 12월 달에 갔다 왔나. 와. 나는 가서 여름 옷만 가져갔거든. 거기 가니까 땀이 막 줄줄줄줄 르르니그 유명한 그 오페라 하우스 있죠 세계적인 명물 거기 갔더니 하늘이 벌게요왜 이렇게 붉은가 했더니 호주 하늘이 그렇게 청명하고 밝은데 산불이 나가지고 온 하늘이 다 어두워 어두워. 근데그 산불 원인이 뭐냐. 유카리스나무가 있는데 유카리스라는 나무가 코알라가 유카리스나무 이파리를 먹어요. 근데 유칼리스 나무 자체 유칼리스 나무가 호주에는 너무 흔해서 가로수 같아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뭐가 많냐? 알코올이 막 알콜 알코올 범벅이 알콜 범벅. 그러니까 유칼리스 나무 잎파리를 먹으면 술에 취하듯이 취해 버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데 그 술에 알코올이 취한 동물이 뭐냐? 코알라예요. 그러니까 코알라가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가 했더니 알코올에 취해서 천천히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그 나무는 날씨가 더우면 저절로 불이 나고요 그냥 알코올이니까 그냥 쫙 불이 붙어 버려요 근데 불이 붙는데도 불가하고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다시 또 나무가 또 죽지 않는데 불이 붙은 나인데도 껍데기만 타고 속에서 새로운 게또 나온다는구만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런 나무들이 불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의 100배 온도 50도 이상 40도에서 50도 이상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그 불에 그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성질이 나타나 자 여러분 불이 붙으면 기름을 끼얹으면 거기에서 막 불이 못 붙어서 확확 타오르잖아요 네. 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누군가가 자극을 하면 죄의 불이 확 붙어 버립니다 근데 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붐의 불이 붙으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 된 자인을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이게 만들고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표성을 갖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대표성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됐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두 가지 두 가지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고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일을 하셨어요 병 고치고 온갖 민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 넣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 떼어주세요 주민들은 등떤분 떼어주세요 사람이 많이 배치했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민원 죄 문제 죄 문제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 실제 생활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병마에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귀신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악한 형들도 쫓아내 버리고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그동안 에 숨어있는 간첩같이 고정간첩같이 내 안에서 오래도록 숨어있는 그 영들이 귀신들이 드러난다 그 귀신들이 드러날 때 놀리지 마세요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깊은 터치가 있어서 그귀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으시니 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축복의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혼해 주시는 거예요 다대치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게 그러면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매여있는 것을 다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사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기도 제목이고 평생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죄 문제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보험이 주의 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그 다음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민원을 주님께만 가져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제 민원의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가난한 사람은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죄의 빚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가 되고 탕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처가 있고 병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인을 쳐서 인을 쳐서 다 마음의 상처 다치유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일다 고쳐버리셔 말씀 한마디로 자유케할지어다 그러시면서 자또 포로된 자가 있다 그동안에 내가 갇혀있는 게 누구에게 눌려있고 누구에게 눌려있고 관계 속에서 눌려있고 사람에게 눌려있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다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빚을 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나고 한번 해보자 니자 죽어도 그냥 죽을 수가 없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치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별로 공장도 별로고 큰 세계적인 기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인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권과 모든 재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전 세계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퍼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근면한지 몰라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은 돈을 모으면 이스라엘로 보내요 돈을 모으면 이스라엘로 보내고 돈만 모아지면 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소망해요 내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 가는 거,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목표가 그거예요 목적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영이 회복되게 만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토둥맞았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때 귀신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살려고 할때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 인생이 뭔가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나서 이제는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자 성전 중심으로 하게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면 천국의 벽돌이 있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열두 집합 열두 사도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그 벽돌 한장한 한 장에 다 새겨져 있어요 보석 같은 벽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모임은 성전의 중심 모이는 이 모임이 공동체인데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벽돌이에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산이 되고 확정되고 있요 또이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확정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봤는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기름붐으로 오늘 하루 종일 발라버리는 하나님의 기름붐음 기름범벅이 되는 여러분 그 오염된 바다에 시큼 오염된 바다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그 갈매기들 막 새들 막 보였어요 그건 나쁜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범복으로 오늘 하루 종일 기름범벅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안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말 때도 개시가 임하고 마지막 심판님 할 때도 기름 부음에 있는 성도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속박을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